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시장이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2차전지 대장주지만 오늘도 뭐 하락을 했지만 다른 그 분야 다른 업종이 이 하락분을 메꾸면서 오늘도 상승전환을 하면서 거래소 코스닥 양지수가 다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어 그리고 이 오늘 시장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그 종목은 바로 정치 테마주인 한동훈 관련주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한동훈 관련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한동훈 관련주는 약한 25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은 어, 대장주와 어, 또 오늘 흐름이 좋았던 어, 종목 해서 10개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한동훈 관련주 상승 배경은 어, 앞으로 총선이 어, 내년 4월 10일 날, 실시가 됩니다. 앞으로 1년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이 한동훈 관련주가 여당 주, 지지율 1위입니다. 1위 후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 한동훈이 출마 여부에 따라서 이, 이, 이 종목이 계속 이제 움직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 그리고, 어, 이 우리나라, 어, 이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의 가계 자산의 한번 비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어 지금 보시면은 이제 부동산 비율이죠. 우리 가계 자산 중에 부동산 비율이 거, 거의 8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계 자산 중에 하지만 이 미국이나 일본을 보시면 어이 미국이 약 70% 대 정도의 어 이, 이 금융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금융이라는 거는 뭐이 주식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부동산 자산이 약 30% 대. 그래서 우리와 어 보시면 이제 거의 대칭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와 중국은 거의 80% 수준에 있습니다. 부동산 자산이.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 는 우리 국민은 부동산이 상승, 상승한다는 믿음이 지배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자산의 대부분의 구성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반면에 미국이나 일본은 장기적으로 주식이 상승한다는 믿음이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주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는 이 장기 투자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또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은 좀 위험이 따르고 그래서 어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징기스칸의 말을 어어이 명언이 있습니다. 성을 쌓고 사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며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그래서 뭐 안정을 추구하면서 한 종목을 가지고 길게 장기로 가지간다고 해서 반드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특징은. 그렇기 때문에 계속 어떤 새로운 주도, 주도로 튀어나오고 있는 테마에 대해서 계속적인 연구를 해야 되고 또 그런 종목을 미리 선침해야 하는 사람이 어, 나중에 이제 크게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종목을, 어, 단기로 투자하기보다는, 어, 저점에서 이렇게 모아가면서 장기로 볼수록, 어, 훨씬 더 크게 고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 어, 바로 이 한동원 관련주죠. 정치 테마주는 테마주의 꽃이라고 불립니다. 그 정도로 이 높은 상승률을 보일 수도 있는 종목이 바로 이 정치 테마주이기 때문에, 어, 잘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 오늘 상한가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네개 종목 오파스넷 어한동훈 관련주로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시가총액은 1,500억대. MP대산 피자 사업을 물절, 물적 분할한다는 소식으로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가격은 이제 400원 동전주입니다. 큐로컴 마찬가지 동전주 시가총액은 700억 588억입니다. 오늘 상한가를 갔지만 588억. 큐로컴 745 얘는 쿠로컴은 자회사인 스마젠이 원숭이 실험 관련해서 원숭이 두창 관련 주로 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한일화학은 어 2차전지 관련 그래서 음극재 어이 한일화학은 아연 이 가격이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상한가를 갖고 산화아연을 또음극제로 개발 중이라는 이유로 해서 이차전지 또 아연 가격 상승 어 관련 테마로 해서 오늘 어 상한가를 갔습니다. 어 그리고 이 한동원 관련 주 어, 주가와 시가총액, 한번 간단히 여기 열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파스넷, 오리콤, 태양음속, 또, 유니드 BT 플러스, 다 신고가를 쓰면서, 어, 대장주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돌파 전인 종목은 디지캡비 신고가 돌파 전, 나우아이비 신고가 돌파 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조금 더 상승을 해주면, 이제 이들 종목도 다 신고가를 쓰면서, 역사적, 그 가격대에 올라서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어, 가장 먼저 치우갔던 오파스 얘는 시가총액은 천오백억이 됐습니다. 이, 오늘 상상하가를 갔지만 천오백억 그리고 여기 종목들을 보시면 이제 낮은 시총인 종목이 대부분입니다. 이천억이 안 되는 종목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어, 뭐 조금만 더 수급이 붙으면 뭐 급등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어떤 또뭐 정치적인 문제가 생기면 또 급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정치 테마주는 항상 이제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 될 종목입니다. 그리고 오리콤은 여기 있는 종목 중에 시가총액이 가장 높습니다. 오늘 25% 급등을 했지만 시가총액은 이제 2천억을 돌파를 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 수준을 보시면 이제 동양파일이 5%로 가장 낮고 퍼는 부방이 6배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이라든가 노을, 금비는 작년도에는 이런 실적은 나아지지 않았지만 테마주로 움직임은 아주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치 테마주는 이 재료라든가 이 수급, 이 재료가 살아있는 한 계속 이제 움직이고 또 수급을 먼저 받고 있는 종목들 대량 거래를 터트리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대장주들이 앞으로 이 주도를 할것 같고 또 이 투자 기간은, 어, 총선이 4월 10일이기 때문에 아직 1년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총선이 막상 이제 닥쳐서 선거가 시작되면 이제 이들 종목은 이제 꺾이죠. 뭐한 달이나 뭐 열흘 전에, 어, 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어, 투자 기간이 남아있는, 어, 이 기간 내에는 높은 변동을 보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 그리고 이들 종목에 한번 관련 내용, 차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파스넷 어, 대장주입니다. 얘가 그리고 신동원 사회이사가 한동원 장관과 사업시험 동기입니다. 이 네트워크 구축 유지 보수가 주업인 오파스넷이 어, 지금 이 전고점이었던 만천 오백 원대를 강하게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돌파를 하면서 갈지 여기서 이제 조정을 줄지 또이만천 오백 원대에서 지지를 받을지. 잘 살피면서 이 접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리콤, 사회의사가 서울대 법대 동물입니다 어 지금 두산의 그룹의 계열사고 광고 대행사가 오리콤입니다. 얘도 이제 어느 정도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이 전에 있던 17,000원 가격대를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태양음속, 얘는 회장이 또 청주 한씨또 이사가 한동훈과 같은 서울대 법대 출시입니다. 볼트류 전문 제조업체고 이 업계 1위 기업입니다. 지금 이 박스권이었던 이 1800원대를 강하게 지금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신고가를쓴 종목을 뭐 따라서 추경 매수하기보다는 뭐 조정을 받을 때이 거래량이 줄면서 어느 정도 바닥이 나왔을 때어 접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디지캡, 대표이사 한승우가 청주 한씨입니다. 어, 그리고 사회이사 서울대 법대 동문, 그리고 방송 서비스 솔루션 기업이 디지캡입니다. 지금 이제 신, 이 고가 라인이었죠. 6천원대에 지금 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밀릴지 아니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돌파를 할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부방은 밥솥 제조 업체고, 또 조상준 사회의사가 서울대, 콜럼비아 대, 로스쿨 동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실적이 여기서 퍼가 가장 낮았습니다. 예를 보시면 이제 영업이익은 9억이지만 순이익이 377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흑자전환을 했고 377억은 쿠첸의 유형자산 처분이익으로 급증을 한 거고 실제 실적은 이렇게 찍히지는 않을 겁니다. 이례성 이익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 낮아진 퍼가 낮게 된 이유는 이제 유형자상 처분 이익입니다. 아 그리고 얘는 한번 급등 후에 한 달간 조정 또 급등 후에 두 달간 조정 또 급등 후에 어 약한 달간 조정 이런 패턴을 좀 보이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노을 진단검사 플랫폼 기업이고 사회이사 이선지 서울대 법대 동문입니다. 로스콜 또 동문이 이 노을 관련주입니다. 지금 뭐이 거래량을 아직까지는 이렇게 적은 거래량으로 상승을 시켰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수급이 좀더 들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금비, 대표이사 고기영 한동훈 고등학교 동문입니다. 유리병 사업을 하고 있고 납세 이, 이 주류 관련해서 이병막의 제조업을 하고 있는 금비입니다. 어, 얘도 뭐 거래량이 좀 실리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나와이비 어, 얘도 지금 신고가 돌파 전이고, 얘는 창업 투자사죠. 어, 사회에서 한상구, 또 감사 한상 한성수, 청주 한씨입니다. 그리고 서울대 법대 어, 서울대 동문입니다. 뭐 지금 거래량 없이 지금 전 고점 부분까지 와 있습니다. 승일. 어, 가장 그 한동훈 주 중에 안 올른 종목입니다. 사회의사 이건주 서울대 법대 동문입니다. 지금 뭐, 한동훈 주 중에서는 여기 있는 10개 종목 중에서는 가장 이제 낙폭이 컸던 승일이가 오늘 약간 좀 반등을 했습니다. 유니드 BT 플러스, MDF 국내 점유율 1위 기업이고, 한상준이, 대표이사 한상준이 청주 한씨입니다. 오늘 어느 정도 좀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전 고점 부근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은 이 정치 테마주, 뭐 한동훈 관련주도 있지만 앞으로 또 야당 관련돼서 또뭐 이재명이라든가 이낙연 이런 관련주도 한번 주시해서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